안녕하세요 띠웨예요 오늘은 선물 겸 제가 산 제품들 리뷰를 간단한 하울 겸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것들인데요 두 가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해볼게요 얘는 잠시고짠이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기념품을 사다 주셨는데 그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쑥스럽다 이건 캔디인 것 같아요 귀여워 아직 솔직히 아까워서 못 뜯어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너무너무 귀여운 통조림 같은 느낌의 캔디를 선물 받았고요 짠 너무 귀엽죠? 헬로키티 볼펜을 또 선물 받았습니다 850엔이라고 써있네요 비싸서거진 만원? 만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뜯어봅시다 이거는 살짝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또 문구 덕고잖아요 문구는 또 바로바로 좀해줘봐요 색이 풀리고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마 딸깍 하면 <웃음> 이렇게 살짝 고개가 돌아가네요 고개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다시 넣을 때는 예를 들어 뭐를 써보자면 이거를 한번 시피를 간단하게나마 해봅시다 헬로 키티 이렇게 평범한 느낌으로 써지네요 딱히 부드럽지는 않아요 엄청 살짝 끊김도 있고 약간 이제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하울을 마치고요 짜잔 와우 어쩜 좋아 요 제가 며칠 전에 무지에 가서 다이어리랑 노트를 사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구매였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 일반적인 유선트인데요 다섯 개에 2,900원으로 묶음으로만 파는 거고 색깔은 이렇게 있고 살짝 그린이쉬 블루 같은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날 같이 갔던 친구한테 한건 줘가지고 4권밖에 없어요 안에 속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mm예요 이게 진짜 간격이 좁거든요 라인은 밝은 회색 이 종이 질도 그렇고 라인이 좁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래는 7mm만 쓰는데 이번에 한번 6mm도 써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5권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의 메인 이벤트 바로 2020년 다이어리 샀어요 뜯어볼게요 모지에서 파는 원슬리 위클리 노트입니다 B6고요 크기는 이거보다 작은 거 하나? 이거보다 큰거 하나? 이렇게 더 있었어요 이 라인으로는 왜냐면 뭔가 스프링이 있는 것도 있고 좀더 구성이 다른 것도 있고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지 다이어리에 관심 있으시다면 직접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구성이랑 마음에 드는 크기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격은 12,900원인데 제가 무지이크에 사가지고 10% 할인받았어요 이 노트도 마찬가지고요 살펴보면 잠깐 이거는 뭐딸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3개년이 있네 3개년 먼슬리가 이렇게 조만맣게 있고 이렇게 이열리가 있어요. 2019년 12월부터 쓸수 있어요. 먼슬리 그래서 월요일 시작입니다. 저는 요새 다이어리나 달력은 월요일 시작으로 나오는 게참 많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시작으로 하는 게 저도 약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한눈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슬리가 이렇게 쭈루루 있고, 오! 다음 년도 1월까지 됐네 그럼 14개월짜리 원슬리가 있고요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작하네요? 아 그러네 12월 첫 주가 아 어머 시리가 쉿쉿 시리야 쉿 이렇게 위클리 있고 옆에 모눈이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위클리가 쭈르르륵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해당한 달이랑 주랑 다음달 나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막 섬세하지 않나요? 안에 가름끈도 하나 있고요 맞춘 색깔로 레드랑 와 12월 말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1월도 있어요 1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딱 위클리가 끝나네요 2021년 1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위클리가 나머지는 프리노트 모는 종이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깔끔하고 깔끔한데 있을 건다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민을 하다가 샀습니다 근데 아직도 되게 만족스럽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떼버려야겠다 환불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약간 화이트가 많이 섞인 그레이랑 레드 그리고 블랙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레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레드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재질은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부드러운 재질에 속하지만 진짜 막 보들보들 그런 재질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느낌에 약간 플라스틱 비닐? 이러보야되나? 오염이나 연색에 강할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하나 더 작은 거랑 이 중간 사이즈 중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쓰려면 은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펜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 막이 먼스리도 여매 났고 막이 클리도 막 막꿰매려가지고 저는 잘못쓸것 같더라고요 근데 작은데도 잘 활용을 하고 작게 글씨를 써서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게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저한텐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거의 매년 사지만 다 써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이번에 열심히 써보려고요 이 펜이랑 같이 잘 어울린다 <웃음> 그래서 부지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울 겸 개봉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이베였습니다 <웃음>